이번 시간에는 수지 도서관의 멘트 도서관에서 사용할 음성경복인데 이 멘트를 직접 넣어서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안을 미리 주시면 저희가 문안대로 어 음성 파일을 어 만들어서 스피커에 음성경보 스피커에 에, 저장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을 아직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어, 이와 같이 문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이렇게 한두 문장이면 되겠죠 어 그러면 문자 작성을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사관 휴발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와 같이 지금 멘트가 들리죠? 한번 다시 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사관 휴발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와 같이 멘트가 나옵니다. 이걸 파일 누르시고 에, 오디오 파일 저장, save 오디오 파일. 네, 하면, 이처럼, 어, 웨이브 파일이 지금 뜹니다. 보이시죠? 웨이브 파일. 웨이브 파일을 확장자가 mp3로 나오게 이 갈매기 표시를 누르면 두 번째 mp3 파일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네, 그러면 mp3 파일. 누르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저장 버튼, 예, 저장 버튼을 어디로 어, 저는 바탕 화면을 빼놓게요. 을 바탕 화면에 안녕하세요, MP3 수지도 수광입니다. 예.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 저장이 돼 있는 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예. 이렇게 저장이 돼 있습니다. 여기 이게 붙었요 자, 그럼 여기. 다우클 클릭. e 면 처럼 c MP3 파일 음이 활성화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d e m i 까요 So, you will. I am a girl. I am a g 이 r l 한번 m a girl. I am a girl.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바타면에 저장을 해놨죠. 네. 바타면에 지금 저장을 해놨는데 이 바타면에 저장이 되어 있는 지금 파일을 USB로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USB 코에 이 SD 카드를 삽입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음, 지금 ESD 카드를 직접 한번 빼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젼더가 있죠. ESD 카드를. USB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SD 전더에 이렇게 삽입을 해서, 컴퓨터 USB 쪽에 연결을 하는 것이죠. 예, 네. 해서, 이 아까 만들어놓은, 어, 이 안녕하세요 파일에 있는 걸 제가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PC에서, 이 USB <웃음> 잭을 꼽아서, <웃음> USB 잭을 꼽아서 컴퓨터에서 다운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USB 칩을 빼서 고출력 스피커는 그대로 USB 잭에 꽂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중소형은 USB 칩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USB 칩을 뺍니다. 자, 이와 같이 이 USB 마이크로 SD카드를 뺐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꼽습니다. 네, 뚝 소리 날 때까지 예, 네, 뚝 소리 났죠. 꼽으시고 A버튼을 누르세요. A버튼을 누르시고 전원을 올립니다. 오른쪽에 전원 업 f 프가 있죠. 네, 이 전원을 온 시켜봅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이 램프가 불이 들어오면서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약 길게는 40초 60초까지도 됩니다. 지금 깜빡깜빡 해서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수지도서관 휴반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와 같이 들어가 있네요. 벌써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수지도서관 휴반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륨을 오른쪽에 보륨을 높이시면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수지도서관 휴반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륨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지도서관 휴반일입니다.